건물 뒤쪽입니다. 1층에 입점한 상가입니다. 2층 사무실입니다. 3층 주인세대입니다. 안방입니다. 안방 화장실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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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에 붙여놨습니다. 이 부분이 3층 주인세대 뒷베란다입니다. 베란다 위에 턱바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비는 새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옥상위에도 철판을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. 지붕위에 화단을 나와서 채수를 기르고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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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점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으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는 140만원에 있습니다. 2층 면적은 1 2 4 9 1제곱미다 38평입니다. 입점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으며 보증금 600만원에 월 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. 전체 보증금은 26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. 3층 면적은 134.71m 41평입니다. 주인 세대는 사장님께서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. 구성은 방 4개, 욕실 2개, 거실, 베란다, 다용도실이 있습니다. 주인 세대 내부는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. 사용 승인일은 1993년 9월 20일입니다. 허가된 주차장이 없습니다만 주변에 주차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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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 지목 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1022236 전화번호 01024870015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